네. 맞습니다. <웃음> 잘못해가지고 제가 새로로 시작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웃음> 지금은 가로죠? 가로. 안녕. 안녕. 이상하게지만. 처음 본 것처럼 합시다. 어,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지금은 가로죠? <웃음> <웃음> 제 옷에 엄청난 비밀 있어요, 여러분. 어. 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보여주시죠. 한번 써주시죠. 아귀엽다귀여워 아, 귀여. 공돌이 귀가 부드러워. 있어요.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 그래가지고 응, 오늘 공돌이라. 응, 응, 어머. 이렇게 곰돌이 귀랑 있습니다. 잘 <웃음> 어울리네요. 너무 귀엽다. 제일 먼저 공돌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웃음> 좋아. <웃음> 들어습니다 귀가 뒤로 넘어가면 또안 보인다요? 어 지금 딱 예쁘게 보이거든요 알습니다 네. 댓글 아무리 읽어봐 주세요 네저아무리 저 보고 얘 나온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어두워져 쌍둥이 같아요 어, 갑자기 오더워졌어 갑자기 오더워졌어 아, 내가 가까이다란 건가 봐 가까이, 내가 그냥... 아, 가까이... 초점의 아... 문제인 건가? 어, 아, 초점의 문제인가봐 좀더예쁘 할까요? 가까이다란 건 음. 멀어... 어두워지는데 아 앞에 있는 사람이 밝게 보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까맣게 보이나어 최근 괜찮지 않아? 지금은 딱 괜찮아요 응. 우리가 좀 쓰게 해야겠다 지금 반증기 이 지금 이러고 있을게요 이제 원래 내려와요 저 자꾸 앞머리 갈라져요 어제 말한 것처럼 <웃음> 어제 아 무대를 하는데 앞머리가 제가 많이 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갈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사했습니다 <웃음> 토미, 토미 머리 왜요? 예뻐 왜요? 아 진짜요? 뭐지? 머리 예쁘대요 감사해요 연재 깼어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단발 했어요 짧은 머리에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음. 진짜요? 응 음. 완전 잘 어울려 완전 새로워 근데 어느 쪽이 좋을까요? 긴 머리랑 음 나는 단발머리 아 어, 진짜요? 나 오랜만에 새로워서 아, 한번 공개한 이상 한번하지 어, 해야, 해야 돼요 잘 어울리기도 하고 어. 딱 공개했을 때 이렇게 오래 오래 언니 머리 맞지? 해야죠. 아무튼 <웃음> 아쉬워할 거예요. 딱이네요. 음. 나는 언니, 언니야. 언니는 언니 근데 뭐, 단발 좋은데. 완전 긴 머리도 자주 하고 단발 머리도 음. 완전 맞아요. 자주 갖고 다둘다 자주 가지고. 둘다잘 어울리는데 잘. 전 개인적으로 언니 단발이 좋아요. 저도요. 저도요. <웃음> 완전, <웃음> 다른 개인시야. 뭔가요? 완전 다른 느낌. 완전 다른 느낌. 그 리액션은 뭔가요? 국민 음, 되는거예요저 <웃음> 언니 단발이 너무 좋아요. 나도요. 유진이는 저는요. 유진이는 유진이요. 유진이 저 유진 중단발. 아 유진이 중단발. 중단발. 중단발. 중단발. 중단발 중단발. 중단발이 진짜 잘 어울리는 음. 것 같아. 유진이 중단발 찰떡이에요. 유진이는. 진짜. 중단발 찰떡. 그리고 앞머리 얹는 게 좋아. 나는. 음. 음. 근데 오랜만에 앞머리 보면 또 앞머리 맞았 아, 맞아. 많아. 근데 맞아. 오랜만에 내리면은 또. 저도 음... 내렸을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아... 저 앞머리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언니 없는 거 없는 거 확실하네요 <웃음> <웃음> 네, 아니야 근데 또 언니도 처음 내렸을 때 엄청 예쁘다고 음... 생각했어 맞아, 나 앞머리 맞아. 없으니까 또 허전해요 그래요? 아니, 요즘 들어 약간 어? 허전해. 아, 없 너무 좋던데? 좋긴 <웃음> <있긴> 해요. 편하지 <웃음> 않아요? <웃음> 완전 좋아요, 근데. 진짜 무대할 때도, 진짜, 음, 그 음, 앞머리 근데. 없으면 이렇게 무대할 때 이렇게 시원하게 어, 맞을 수 있는 게 그게 그이 아, 잔머리 내려오면 거. 약간 그눈 찔리잖아요. 어, 그게 힘들어요, 맞아. 관리가. 곱슬이라 저는 앞머리가 체원 누나처럼 예쁘게 맞아. 안 되더라고요. 체원 음. <웃음> 누나 가발 같아요. <웃음> <웃음> 진짜 정갈하게 네, 잘리지 않았어요? 귀여워. 진짜 완전 잘로신것 같지 않죠? 다들 그래도 알게 모르게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좀 있었네요 아 맞아, 맞아요 있었지, 완전 또 누구있지? 또? 예나언니가 염색을 아맞든요아 맞아맞아 블룸블룰 예나 염색을 했거든요 최연언니도 앞머리 있다 없다 하고 쿠라언니 좋아 있었으니까. 앞머리가 너무 좋아요 쿠라언니도 음. 염색한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 톤다운 나코도 염색했어 맞아맞아 음. 맞아, 맞아. 음. 염색을 어떻게? 많이 했네 우리 음. 그런데... 모두 다 예뻐요 토미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보랏다 이렇게 보면 약간 연보라 느낌인데 음, 그쵸?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 히토미가 다잘랐어요 여기까지 와 오, 그래서 여기 잘생다 <웃음> <재료들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나도 이거 게 안경인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진짜 와, 진짜 이만큼이었거든요. 지금 은비 언니처럼. 맞아. 근데 응, 그게 응. 여기까지 자랐어요. 언니 그래도 많이 자랐네요. 좀 재밌어. 그래도 좀 자랐다. 그지. 그래도. 진짜 음. 자란 느낌이 있지. 너랑 뭐랑 자라렴. 근데 그때는 진짜 스프레이 많이 뿌렸는데. <웃음> 언니도 그니까그렇 아, 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응. 스프레이 스프레이 뿌리고 다녀야 돼. 음. 음, 불편하겠다. 내 머리는 언제 자랄까? 머리 머리 짧게 언제 계속? <웃음> 왜 머리가 1 년째 똑같은 느낌인지 <웃음> 그 나. 머리가 안자랐세요 <웃음> 언제라니? 좀 자라게 해주세요. 응? 아, 어? 음? <웃음> 뒷머리. 연희 <왜 웃음> 뒷머리 왜 그런 왜 그렇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웃음> 아, 짧아서. 최영누나 <웃음> 왜 항상 같은 팀만 입어요? 브리티 <웃음> 너무 좋아요. <웃음> 나도 하고 싶다, 나 생각해 볼게.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 얼굴 p it. I'm going to keep it. i 언 going to keep it. I'm going to keep it. i 래 going to k e 어 p it. I'm going to keep it. I'm g o i n 아 to keep i 그건 질문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 내는 사람 있어야 돼 음, 언니가 내. 왕이 잘한다. 넘어지면 킹콩. 킹콩. 오, <웃음> 어, 잘한다. 난 내야겠다. 죄송해요. <웃음> 내가 내볼게. 내봐주세요. 넌 센스퀴즈 검색하고 있어. <웃음> 좀 쉬운 걸로 할까? 네. 음, 근데 제가 다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웃긴 n o n 웃긴 사람이 울면? 사람이 울면요 인어 인어 응 음? 우렁 <웃음> 우렁 사람 <사람이> 울면? <웃음> 울면 인 사람인 같이 인. 맞춰주세요 인거야 뭐, 인... 어, 그 약간 어... 좀 뭐지? 말도 안 되는 퀴즈 인최 나왔지 친구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좀못맞잖아왕 말도 안 돼요 어. 아왕 훌쩍이에요 어, 왕이 넘어져요 울면? 하고 넘어져아 뭐야 어렵다.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웃음> 아 일단 하지 울리네요. 말까? <웃음> 궁금해요 근데 잠깐만요 진짜 언니가 보고 도아 또...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할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차는? 중고차 오. <웃음> 아, 아 이거는 쉬었다 아. 언니 <웃음> 근데 감동 감동이 없는데요? 넌센스 약간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어 신화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은? 네? 바이킹 오! 아, 아 이걸 맞추다니 바이킹 왕아 방바닥보다 높은 바닥은? 방바닥보다 높은 바닥? 발바닥 우와! 진짜요? 어? 와, 너무 맛있다! 와, 나 진짜 거이 아, 방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으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이 아이파크 <웃음> 무뭐 그 <뭘? 웃음> 어... 있지? 얼음 얼음 공 원이 늙어요. 공원공일원 아, 이... 아이파크 아이파크랑 비슷하다고요? 예. 네. 어, 어, 파크가 이런. 다시 당연히겠지? 얼음 파크 성인 파크 소살 파크? 여뭐 맞을 같사뭐 뭐요? 박아 박사 늙었 <웃음> <웃음> 모든 일을 대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은? 모든 일을 대충해? 땅? 땅? <웃음> <뭐지? 웃음> 모든 일? 너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구나? 나 혼자 핸드폰 보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모든 알 모든... 모든 일을 대충해요? 일을 대충한다고요? 어. 모든 일을 대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 힌트, 힌트? 응렁뚱땅어 어, 얼렁. 맞아. <웃음> 언니 다준거 아니에요? 그정 응랑뚱땅. 응랑뚱땅. 어구나 초인종이 업다를 두 글자로 하면? 오, 어, 맞 어? 진짜? <웃음> 어. 나 천재인가 봐. 나 천재다. 장난 아니구나. 난스천 나도 어렵다. <웃음> 미술학과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버스. 미술학과? 미술학과. 버스 맞아. <웃음> 우와! 잘한다. 원영이 유진이랑 진짜 센스? 잘한다. 영이가 진짜 잘해요. 맞아, 맞아, 맞아. 멋아 아, 진짜 못 하는데. 이동. 번도... 어렵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위지원도 다 맞췄나? 위전 못 맞췄죠. 못 캔버스 맞췄봤는데. 아, 버스 맞았다. <웃음> 아, 이게 느리구나. 타요 버스 뭐야? 이록 버스. <웃음> 탈락 아캔버스 안유진 천재 유진 천재 다스. 센스가 있어 것들. 채원 누나 중학생 같아요 히어티에. <웃음> 언니 중학생 안 같아요 유치원생 같아요 <웃음> <웃음> 12살 12살 유치원생 같아요 진 상어반 채원이 같아 상어반 채원 진짜, 진짜 유치원생 같아요 <웃음> 아니야 12살, 12살. 그러지 마. 아 맞다 위주원, 위주원. 저희 오늘 상 받았는데 받나요? 어 음,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주원. 위주원 덕분에 상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그때 서가대. 신인성 봤을 때막 워킹하던 아 <웃음> 그때 워킹 너무 어, 색게 가지고 워킹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 음, <웃음> 그때 돌출도 많이 안 나가봐가지고 음, 그, 그 타이밍 맞추려고 엄청 긴장했던 게 맞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오늘. 우리 걸음걸이 맞추고 많이 걸었죠.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 응. 타이밍 외우고 그 맞아. 댐브 응. 긴장하고 그 실루엣. <웃음> 어, 그때 생각났다. 생각이 막 나. 진짜, 진짜 얼마 안된거 같은데. 엊그제는 솔직히 기 s 아니고 그 i e Annie. Good and e 년 전? y g o 체감상 n d 전? a s 전 Good and easy. Good 아 n d e a 데뷔하고 나서 처음 우리가 했던 시상식은 다 떨렸던 것 같애 엄청 음. 어, 긴장을 진짜 진짜 떨렸죠 긴장을 진짜 많이 했었을 긴장 많이 했다. 지금도 긴장하는데 오, 그때는 진짜 맞아. 긴장이 너무 많이 났었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막 진짜 벌벌할 때웠어요 맞아. 맞아. 맞아 난 세상 그 저희가 데뷔 초때 나갔던 그거 수상수할 때는 언니랑 원영이랑 많이 하는 멤버가 주로 있었잖아요 음. 난 몰랐어 그래서 그냥 상 받았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가끔 막 멘트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 떨리는 거예요 오늘 음, 엄청 긴장이 아, 떨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잘했어 <웃음> 뭐야 그 마마 때할 때도 엄청 떨렸었고 맞아요 음. 맨날 같다. 언니 언니 멘트 들면 맨날 옆에서 웃었는데 <웃음> 틀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2주니까, 너무 짧 근데 이게 생방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진짜 긴장돼서 그런가. 음, 뭔가 맞아, 이게 맞아.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갑자기 맞아. 할 말이 막. 그리고 또 언제 앞에 사람이 하고 나서 그다음 내가 하려고 하면 앞에 사람 거 듣고 있다가 생각이 안 나. 네, 맞아. 내가 어, 어, 어, 하려고 어, 어, 할 때는 얘기가. 어, 어, 어, 맞아 맞아. 느리한 멘트 그랬어요. 지금. 어, 아, 아, 아 맞아. 아빠방했는데 멘트 네. 때.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고아고 어떡해 아, 어떡해 했는데 이게 한 번에 가는 거랑 한번 틀리면 맞아, 다시 맞아, 가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어. 그래서 그게 약간 일단 언니가 나 네, 이렇게 좀 틀렸어 그래서 아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딱내 마이크가 지직지직 아,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맞아 진짜 다행이었어 그래, 다시 하겠다 <웃음> 그래서 맞아 맞아 어, 뭔가 다행이다 네, <웃음> 고마웠다 라고 생각했어 <웃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타이밍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목소리> 맞아요 <웃음> 계속 안 만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n t 이 manipulate. 이 i n y come t 맞 k i 감동 토크 맞아요. 감동 토크 o o k I was using it. I'm w o n d e r i 데 너무 잘하고 아 e 너무 많이 성장 was h o r r i 요 l e I don't mind s o 는 e t 노래 e s 잖아요 맞아요 아 맞다 잘 들었어요 너무 e e n going o 니다 I d 저의 땀이 났어 지금 <웃음> 어, 왜요? 긴장 긴장도 크하다가 지금 긴장 토크하다가 <웃음> 지금 하잖아, 아, 긴장 아, 맞아요 토크 저희 하다가. 라스켓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원래 같은 날에 아, 하려고 했는데 <웃음> 제가 먼저 했잖아요 어? 나, 전 생각해봤는데 <웃음> 음, 저, 저, 저,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아무래도 살짝 무서워요 내 눈에 너무 차가워 대박 진짜 렌즈 담기 <3 웃음> 아, 진짜, 진짜. 원래 우리가 같은 날에 같이 누워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먼저 해버렸거든요 급하시거든요 속게 급혀가지고 안경 쓰기 힘들어가지고 먼저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하고 후기를 네. 채현이한테 말해죠 <웃음> 이제 컬러렌이게요 그, 아, 이제 안 끼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요? 아니 어. 그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 채현 언니가 핑크색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엄청 웃었어 <웃음> 언니 뭐냐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언니 아퍼서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완전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근데 원래 선글라스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아전 선글라스 끄고 다녔거든요. 아 <웃음> 얼마나 깼어요, 아 언니? 아한 하루? 하루? 어, 진짜. 아, 진짜 저기 네. 우뚝 서 있는데 너무 웃겼어. 제가 한 날씨는 선글라스를. 안니 네, 이게 네, 뭔 이유가 들어간 음. 거. 음? 아니야? 아니야? 아 같아. 응?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오 언니 속눈썹 진짜 길다 아닌데 있는데 없어 네. 없어요 있는데? 이걸 안 했는데 있어요? 왜? 아니 있죠 이쪽 봐봐 이거다 이거 음. 거 야. 야. 야, 에요야야 그게 뭐야? 우와. <웃음> 아, 뭐야 <웃음> 아, 맞아 아니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빼면 괜찮았어 맞네 아, 이거 생각보다 큰데? 음. 그니까 이게 알바서 안 보였나 보다. 네, 됐습니다. 해결, 해결, 해결. 아니 우리 내일 벌써 2월이래요. 와우, 대박이죠. 벌써 2월이야? 벌써. 대박이다. 벌써. 진짜 대박이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지? 진짜 너무 빠르다 시간이. 벌써 그러니까. 2월이구나. 벌써 1년. 전 아마 어머. 알자, 알자, 알자. 저는 아마 2022년이 돼도 또어 벌써 2022년이야 그럴 거 같아 어, 아, 우리가 아, 막 얘기했던 게막 1년 전이야 네. 이럴 거 같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켜고 우리 그 카운트다운 했던 아, 거 그새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맞아 맞아 아, 그랬 그래. 그래. 시간이 너무 빨라요 고기 음, 조명이 안 나와요 내려와요. 맞아요 <웃음> 힘들죠? <힘들어. 웃음> 아니, 자리 바꾸기 보이지 타임? 보이지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해요. 대신 비싸다. 조금 어두워요. 네, 우리 <웃음> 소파랑 비슷한 색으로 나와요. 약간 우리랑 다른 다른 V 라이브 같아요. 아 그러네. 아이 핸드폰이 약간 조명 밑에서 뭐 누워 보이잖아. 아 그러면은 다행이다. 어이 쓰고 있 언니 진짜 저보다 빨리 진짜 기는 거 같아요. <웃음> <거 웃음> <알아> 쑥쑥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잘하는 거 같잖아. 그래 저도 많이 길었어요. 그러네 이거 보면 입술을 발라야 되고. 많이 길었네. 아 그러네. 그렇죠. 어때요? 입술 발라야 될 거... 이거 보면 입술 안 발라도 될거 같은데 그치? 이거 형식? <웃음> 아니야, MLBB 컬러 느낌 m <웃음> l 그런, 그런 느낌으로 <웃음> 음. 하면 괜찮아 어, 괜찮은데요? 입술 색깔? 그렇죠 이팅트리 비하인드 얘기해달래요 아, 팅트리 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웃음> 이팅트리 진짜 재밌어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나요? 끝났나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웃음> 끝났어. <웃음> <웃음> 이팅트립은 진짜 맛있는 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때 먹었던 고기가 지금 아, 너무 먹고 싶어요 맛있어 그때 진짜,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난그 갈치조림이 너무 생각난다 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진짜. 근데 맛있어. 저는 진짜 아쉬운 게 이게 이팅트립이 이제 우리 컴백 전에 항상 찍잖아요 아,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진짜 더 먹을 수 있거든 진짜 더 먹을 수 있거든요 진짜, 진짜. 그거 조절한 건데 조절한 건데 <웃음> 그래가지고 진짜 아쉬웠어요 맞아 음. 그 찍기 전에 열심히 빼고 맞아. 그 찍고 나서 열심히 빼고 <웃음> 진짜 맞아. 열심히 뺐습그나 첫날은 힘들다. 얼굴이 이렇게 됐고 두 번째 날은 이렇게 좀 작아졌고 어 왜요? 어? 작아? 아니야 나첫 번째 두 날, 두 번째,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다시 한번 컴백을 위해서 아, 아, <웃음> 이렇아봉봉봉어 <맞아>. 봉봉봉봉 <잘> <웃음> 음. 특히 전날에 짠거 먹으면 얼굴에 티가 엄청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 항상 맞아. 이팅트립의 둘째 날은 그렇다니까 소화는 없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맛있었어 맞아요 진짜 맛있어 숙소에서 내다본 창밖이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음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창문이, 창문이 동그라미였는데 그게 진짜 맞아. 바다 진짜 그림 같았어요. 그 동그라미 안에 바다가 막 있는데 음 완전 예뻤어. 처음 가봤는데 되게 예뻤던 것 같아. 요 야경도 너무 예쁘고. 음 <웃음> 아 맞아 우리가 그 전주 하고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바로 넘어갔죠. 아 어, 나는 음. 전주에서 어. 맛있는 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음,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엄마고 너무... 이제 여기서 바로 넘어갔는데 전주도 맞아요. 맞아요. 맛있는 <웃음> 음. 게 엄청 전주, 많다고 유명하지 않나요? 한옥마을에 맛있는 게 많지. 기빈밥, 유명파이. 맞아 맞아. 아, 초코파이도 유명해. 응. 전주 아, 초코파이. 아 고소 맛이 먹었 있고. 아니 딸기잼 들아 진짜요? 응. 대박. 그 화이트 초코 진짜 달고 맛있어. 아 화이트 초코파이도 있네. 응. 요즘에 막 되게 섞어서 날고. 치즈도 있더라고요 그거. 초코파이가요? 응. 아니 제가 진짜 초코랑 응. 소고기가 응. 좋아졌어요. 아 오. 진짜? 아, 초콜릿... 물론 원래 좋았지만. 민주 맛으로 됐네. 네. 민주가 맛으로 됐네. 민주 언니랑 원영이랑 때문에. 진짜 맛있죠? 네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아 치즈볼 먹을 때가 됐네. 치즈볼 어, 먹을 때가 됐네. 어, 치즈볼야? 치즈볼! 아, 지금 아, 딱인데?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 어? 아, 어? 오늘 서원닛깎 <웃음> 너무 열심히 빼가지고. 아, 아, 네. 아, 아 진짜 치즈볼 딱인데. 느낌인데 지금. 우리 그때 저번에 온라인 콘서트 끝났을 때도 여기서 앉아가지고. <웃음> 맞아 맞아 아맞다 여기서 리브랑 프링클도 어, 먹었잖아요 그그 그 아, 감자 세상에. 치킨 나온 거아시죠아 맞아 맞아 포테... 언니가 보냈지 않았어요? 나 그거 응, 보고 바삭 바삭땡 아니야? 바삭땡 맞아 맞아 바삭땡 바삭, 땡. 바삭 땡.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치킨 치킨 치킨 먹을 때 됐어 맞아, 진짜, 맞아. 나는 근데 그거야 치즈볼 딱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굽네 고추 바사삭 음, 아, 안 먹어봤어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맞나? 근데 맛있어. 그건 이상하게 멤버들이랑 먹었거든. 먹을 때 제일 맛있다 맞아 저번에 혼자서도 시켜먹었거든요 혼대에서? 어, 어, 멤버들이랑, 어, 어. 멤버들이랑 어.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맞아 근데 치킨은 아, 그, 먹으면. 다 같이 치킨 치킨 먹어야 돼트라땡 네. 프라, 고추마요랑 국, 아, 국내 네. 그 그래. 고추바사땡 그거는 진짜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 같아 네. 그거 알아? 콜랄라 치즈 불이랑 음, 진짜 음, 맛있네 콜랄라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빠가 난 많이 들어봤어 홀랄라 광고를 많이 봤나? 그거 진짜 맛있는데 맞아 음. 많이 들어. 어 뭔가 많이 들어 언니가 얘기는 거. 언가 하는 분이기야 맞나? 언니가 맞나? 맨날 치킨 먹자고 할 때마다 홀랄라 없냐고 맨날. 이게 더 구운 치킨인가? <웃음> 우리 맨날 치즈볼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들은 기억이. 치즈볼 맛있죠. 민승이는 <웃음> 그 근데 초가땡 좋아했었잖아 옛날. 아 맞아요. 지금은 치프림. 맛있는 게 너무 많죠. <웃음> 좋아하는데 음... 일단 멤버들이 별로 안 좋아해. 아 <웃음> 내가 내가 먹자고 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 <웃음> 그래가지고 난 좋아하는데, 나도 응. 좋아하는데. 민주 언니 딴 걸도 좋아하잖아요. 항상 안 돼. 뭐 좋아지? 하 콜라? <웃음> 아니, 아니 슈프림보다 더 좋아하는 치킨이 있지 않아요 다들? 맨날 환, 민주 환희, 언니 막 내가 슈프림 먹자 하면은 아 치즈볼 먹자고, 뿌링클 먹자고, 예나 아, 맞아, 언니가 맞아. 특히 뿌링클 먹자고. 맞아, 아, 맞아 맞아. 나 사실 치즈볼이 음, 메인이라. 맞아 근데 저도 막다 좋아, 아, 좋아하니까 좋아. 맞아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허니 좋아? 하니 안 먹은 좋아? 허이야 하니, 하니 좋아? 좋아? 나도 나도. 네. 난 너의 허니그또 음. 아. 떡볶이랑 <웃음> 먹었어. 떡볶이랑 먹어야죠. 맞 아, 요 그거는 아, 유진이 때문에 갑자기 로제 떡볶이가 귀신다. 너무 먹고 싶어. 아, 로제 떡볶이. 네. 다시 좋아졌어요. 노랑 떡볶이. 노랑 떡볶이. 야구장에서 먹었던 노 거. 난그거비올레트때 뮤직에서 먹은 거 괜찮아. 비올렛 언니 진짜. 그 요즘 나코가 혼자서 계속 시켜요. 노랑 떡볶이? 우리 맛있어 싱글코가 양이 엄청 많은데 거의 떡볶이도 사라 후라이드 안, 시, 아, 식기 아, 전에 그죠?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저는 근데요. 어 언니 왜요? 떡볶이도 모든 먹으면. 그 촬영장에서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는그 음. 아, 마지막 촬영 날나 뮤비 뮤비 촬영 마지막 날 먹는 치킨이 제일 맛있어 아 생각 진짜 생각. 배 터질 것 같아서 뭐. 근데 마지막, 하면, 마지막 날 진짜 맛있지 아니 저는 그 우리 피에스타 준비를 하면서 퍼스트룩을 찍었는데 음. 제가 완전 파랑머리때였어요 그때 막한장 살을 빼겠다고 막 어. 하던 때였는데 언니가 촬영장에 가마로감정을 시켰어요 아 맞다! 아나귀다 아, 귀엽다 나는 귀엽다. 닭강정을 맞아, 맞아. 한 번도 그렇게 시켜 먹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맞아맞아 맞아. 그래서 아, 가마로감정을볼때다 맞아. 아, 언니가 생각이 나요 아, <웃음> <웃음> 내가 진짜 어떻게 이걸 시킬 수 있냐고 막 쌤들한테 내가 뭐 연습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 <웃음> 나는 크로플그 연습실에서 약간 살잘 이렇게 좀 그덜 먹는 멤버들 있잖아요 응. 이렇게 조금만 먹고 응. 잘안 붙는 멤버들 응. 연습실에서 연습하면서 먹는 그 크러플이 너무 부러워요 맞아요 플 그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수박주스 아, 수박... 겨울에도 수박주스를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 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겨울에도 수박, 한 수박주스 <웃음> 저못 먹기 너무 많이 먹었어요맛있긴네요 그게 하고. 근데 진짜 차가워가지고 머리가 띄게요 연습할 때 진짜 맞아요. 저 어제도 아플 먹고 오늘도 아플 먹었어요 <웃음> 와플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음. 아그 와플 집에 와플 기계가 어, 있어? 있는데 그래서 그크로아상 생지를 사가지고 막 언니가 엄청 막 해먹어서 막 이거 먹으러 오라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맞다 맞다, 맞다. 어. 근데 막고요줬잖아요막 자랑했잖아요 그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족을 하셨는지 크로아상 생지를 또 사셨는데 이번에좀 다른 구매처에서 샀는데 어. 아좀 예전보다 아, 감동이 아, 좀 들어간 거예요 거의 막 가래떡도 먹네 음. 다르더라고요 오. 맞아 가래떡 근데? 가래떡도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떡도 가로, 먹고. 왜? 떡 구워 먹고 아 한번 가야겠다 네? 밥도 눌러서 먹던데 맞아 주먹밥 그러니까 어. 김밥 이런거 옛날에 밥스틱 않았는데? 이런 느낌 났어 누른 치즈처럼 맛있어 누른 볶음밥 느낌? 음. 아. 구워먹는 치즈 이런 거 구울 수있 아, 맛있겠다. 구울 아. 수 어. 있지 않을까요? 어. 나 방금 상상해서 치즈볼 구워먹으면 어떨까? <웃음> 치즈볼, 아. 진짜 맛있겠 아, 아. 지금 너무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겠는데? 지금, 어 와. 맛있겠다. 산낙지 먹고 싶. 여러분 근데 딱 지금 야식 타임이긴 해요. 시간 어. 저... 맞아요? 몇 시죠? 오늘 몇요일이죠 여러분 뭐해요일요일이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에요 배달 화이팅 거 언니 먹고 싶죠? 네. 먹고 싶죠. 솔직히 난 언니 곧 시킬 거라고 봐요. 5분 내로. 저녁 먹었어? 언니. 저녁 먹었지. 집... 오늘 오늘 많이 먹었어. 아... 쪼잘쪼잘만 <웃음> 진짜, 진짜 제가 일을개 했거든요. 아이 진짜 민주 언니가 제 옆에 대기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배부르다는 얘기. <웃음> 배불러. 아, 유진아, 진짜 아 배불러. 일곱 번 어,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배부르다며 <웃음> 제가 아, 처음에는 아, 물어봤어요. 아, 뭐 먹었는데 그더니아 그냥 또띠아랑 요거트를 먹었대. 근데 뭔가 조합이 그렇게 배부를만한 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래 어, 내가 아침을. 너 no, 변명하지 마. 너 계산해 주세요. 일 일식 하려고 딱그 또띠아 먹고 아 요거트 배불러서 안 먹으려고 근데 토티아가 매운 거예요 생각보다 이가심을 하려고 먹었는데 유리랑 얘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꽤 많이 먹은 거예요 배가 너무 부른 상태로 차에 탔어. 근데 혜원 언니가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고 한입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한입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로 서관에 도착했어. 을요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웃음> 배가 <그래서>. 너무, <웃음> 너무 부른 거예요. 근데 어. 옆에 유진이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배부르다, 배부르다, 배부르다 했더니 유진이가 <웃음> 언니. 음. 그만 좀배불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마무리가 어려운데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햄버거 맛있었는데 아, 오늘 햄버거 먹었더 맥앤치즈도 같이 시켰거든요 언니가 <웃음> 그래서 뺏어먹는데 <웃음> 진짜? 진짜 짠데 너무 맛있어요 내가 먹어먹은 음식 중에 제일 짰어 <웃음> 어, 최근에 먹은 짠데. 음식 중에 제일 짰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그 진짜 맛있어 배고파요. 그치? 너무 배. 이 얘기를 하 배고파요. 응. 우리 오늘 많이 안 먹었지 않았나? 예. 네. 의외로 많이. 아, 먹... 왜였지? <웃음> 의외로 했잖아. 많이 안 먹었다? 아. 어. 니냐면 언니가 진짜 많이 고안먹었으 응, 언니 많이 안 먹어. 언니는 언니 진짜, 진짜, 안 진짜 많이 안 먹어요. 입차 자꾸 남겨요. 엄청 남겨요. 와. 언니랑 예나 언니. 엄청 언니도 남겨요. 엄청 남겨요. 엄청 배불러요. 맞아, 아 맞아. 엄청 배고파하다가 한세인 먹으면 <웃음> 너무 배부르대요. 맞아. 근데 언니가 또 약간 손이 크잖아요. 나 맞아 맞아. 그래서 남는 거 이제 결국 그러니까. 다 우리가 다 먹는 거야. 우리가 다어쩔수 없이 먹는 거야. 어쩔, <웃음> 어쩔 수 없이. <없어. 웃음> <웃음> 먼저 같이 먹었어. 남김없이. 맞아. 좀 빼서 먹었어. 그런데 배고프다. 배고프죠. 여기서 어떤 치킨을 시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언니가 어, 사주는 어, 치킨. 어, 비. 비. <웃음> 거는 비. 거는 비. 권은 비. 권은 비. 은비 댓글도 이제 통일 될 거예요. 관은 비. 댓글 여러분 댓글 잘안는 비. 자 같이 통일. 관은 비. 관은 비 통일. 거은비 포이. 아 어머나 어머나 어나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은 비. 관은 비. 관은 비. 관은 비. 은 비. 진짜! 이 b a 요 언니! m b a 아 bam, b a 오와 진짜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까 a m bam, bam, bam, bam, bam, bam, b a 아 근데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일주일 오늘 동안 원래 곱창 했어요. 곱창 먹을 거라고 했잖아요 언니 맞아요 치킨? 나는 솔직히 말하면 치킨은 근데 좀 괜찮은데 아니, <웃음> 아니에요 뭐 먹고 싶은데요, 저는 다안 다.. 요어 모르겠어요 치킨? 애매 오늘 오늘 부대찌개요 저는 근데... <웃음> 저는 부대찌개만 <웃음> 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응? 연어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다잘 뭐, 먹어요 제가 아까 회 먹었어요 희니 회 먹었어요 반대 의견 있습니다 무산 아, 치킨이 아, 아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No, no, no. 음... No. 그럼 맞아, 치킨 맞아. 하나 회 하나? 오, h what's that? What's 요즘 그런 네? 거 있던데 나 그거 봤어 <웃음> 배달 민족 가족 막 이렇게 해놓고 결제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거있저랑 아, 아, 해놓으실래요? 가족 카드 하는 거야? 네뭐 그런, 어, 그런 아, 게 있나봐요 저번에 쿠폰 했는데 네, 5,000원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웃음> 아, 네. 아 언니 걸렸어요? 5,000원? <웃음> 응, 응, 응 걸리더라 원래 막아 뭐, 그냥 진짜 어, 많이 나오면 그냥 한번 해봤거든 근데 그거 쿠폰 있으면 괜히 쓰고 싶은 거 맞아. 알지 맞아 5 0 0어5 0 0 나왔어 아 그냥 청원했는데 와 그럴 수 있지 맞아 나 5천원 처음 나왔어 너네 회다 먹어? 네회 저는 어, 위만먹었 예나 언니랑 다 먹었거든 유리랑 혜원니 빼고는 다, 다 먹을걸요? 응. 예나 언니 좋아해요 회? 광호만 좋아하잖아 아 맞아 광호만 먹어 광호를 진짜 아 진짜? 응. 광호를 사랑 광호사랑 <웃음> 광호사랑 응 언니 멋있게 해요 그래서 회 하나랑 네 <웃음> <진짜> 치킨 <수치긴 웃음> 하나 플렉스 아 언니 화보 너무 예쁘더라 민주언니 오 너무 예쁘더라 아 너무 예쁘 아, <웃음> 진짜 예쁘더라 인정? <웃음> 갑자기 <웃음> 인정? 아니, 아니 유리다. 여기 유리다. 갑자기 네 글자가 있었어 <웃음> 민주 화보 인정 화 나중에 유리의 썰을 풀어줄게요 네, 내일 골라... 새벽 6시 운동을 가야 된대요 위드원씨 음. 에? 위드원씨 <웃음> 6시에요? <웃음> <6시예요? 웃음> 너무 어. 일찍 간다 음. 한시간만 아, 늦게 아, 가요 아침에 아 6시? 음. 아침에 6시 힘도 안 와, 나겠다. 그니까.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 그 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웃음> 맞아요. 이게 맞아. 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무상을 무상을 무슨에 무슨에 섞어서 시켜? 응? 광어 연어 우럭 뭐 이런 게 무난하지 조심스럽게 않나? 조심스럽게 아. 연어 먹고 싶어요. 언니 연어 좋아하잖아요. 광어, 광어 연어. 광어 연어. 농어 있으세요? 농어? 어, 뭐? 나 동물에서 hmm. 오징어 해 봤어. 오징어 해. <웃음> 동물에서 아, 오징어 해 봤어. 오징어 야, 오징어에서 요걸 잡았어. 하고 있어요? 전 모든 오징어 해. 오징어 해. 싫어하는 거 없을까? 그냥 오징어 해 진짜 한국에서 하나 맛. 모든 한번도안 먹었네. 파는데가 있나 이 시각에? 난 있어요. 다양하게 다 먹어 봤네. 역시 방어 방어 먹어 본 사람? 방어. 방어에도 먹을 기회가 없는 거같아 겨울에 철이래요. 저도 그래서 먹어 봤어요. 진짜. 철일 때 우리 막 가을에 무화과 먹고 이럴 때 감동하잖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방어를 먹고 감동했죠 또 음, 뭐. 겨울 방어 홍어 먹는 사람? 너무 응, 먹어보고 싶어요 어, 나 홍어 한번 먹어봤는데 아직 제대로 어릴 때 먹어본 기억 밖에 없어요 홍어 한번 먹어봤는데 <웃음> 나쁘지 않은데 굳이 먹고 싶진 않아 <웃음> 아 그래요? <웃음>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어어호호호호호호호먹었어요 어? 그... 아, 홍어... 어, 어. 싶어. 싶은데... 음. 아직. 음. 응. 어먹어먹어 싶어. <웃음> 방어 먹으면 방어력이 높아호호요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좋아호다호리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니호호호호아호호호이호호호호호 <웃음> 뭐, <웃음> <드리기. 웃음> <웃음> <야, 웃음> 아 언니 요즘 이런 이런 이런 실없는 말이 늘었어요 언니 오늘 아침에도 목이 들었는데 뭐였지? 아, 뭐 정말 기억하고 싶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본이 아니 아니야? 아, 본이아니 말고 어제인가? 뭐 오늘. 아, 오늘이야 오늘. 오늘이야. 한번가 먹으면서 한말이 있었는데. 시켰어. 길길길길 길버트. 아아 맞다. 아이 상표에 상표를 얘기할 그런 없었는데. 어? 가게가 길 땡땡이었는데 언니가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제가 그 영수증 뭐이 읽었는데 길 위에 있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랬다고. <웃음> 아니야 길 위에 있는 거지 아, 아니. 아니었어 그냥 길. <웃음> 아, 맞아 그냥 맞아. 길. 사례도 그랬다. 사례 어, 거. 맞아. 그래서 엥. 아, 이런 거 많아. 뭐. 어, 너희의 웃음을 그래. 위해서. 나를 안, 안 됐나 봐네 재료 소진이래 재료가 <웃음> 지금 진짜 맛있는 데인가봐네딱 시켜먹기 좋을 시간이지 지금 <웃음> 아니면 쿠팡이츠 봐봐요 쿠팡이츠? 어 그럼 너 핸드폰 보다 <웃음> 쿠팡이츠 <쿠팡이치> 없거든 아. <웃음> 안유진 시켜, 시켜줘 안유진 안유진 안유진 다시 안유진 여기서 결정밖에 안 되잖아 안유진 안유진 아, 아니에요, 이 진... 진... 몸이 끝판진은... 모... 몸이 안 좋아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죄송해요, 진짜, 지... 진짜 죄송한데 제가 몸이 안... <웃음> 뭐 뭐요, 뭐요? 치킨? 아니, 치킨 내가 좀 시킬게. 어? 어디 거야? 어디 거? 진짜요? 황금 올리브 반바우트 양념으로. 아 완전 좋죠. <웃음> 언니 너무 좋아요. 또 치즈볼. 아니에요, 어때? 언니, 좀... 언니 아니, 제가 살게요. 언니. 언니 제가 살게요. 언니 괜찮아요. 언니, 제... 저희가 아, 살게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언니 저희가 살게요. 진짜 괜찮아요. 언니 진짜 어, 저 괜찮아요. 말을 못 얻겠다. <웃음> 언니 저희가 살게요. 아니야 그건 뭐, 괜너 사. 아, <웃음> 나 괜찮아, 너가 사줘 맛있게 먹을게. 언니 없습니까? 제가 살게요. 어? 알았어. 아 민지야, <웃음> 내가 살게. 아 괜찮아요. 언니 진짜 괜찮 언니 진짜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그냥 제가 살게요. 언니 혹시 계실 말까 우리야. 아 예주아, 내가 살게. 언니 제가 살... 할게요. 언니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언니 제가. 아니 괜찮아요. 언니 제가 치즈볼 하나만. 아 치즈볼 오케이. 이거 순서로 치켜아니면 언니? 언니? 있는 언니. 거죠? 언니. <웃음> 진짜. 아, 토미가 이거 언니? 언니? 언니? 언니? 가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마지막 진짜 마지막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그니니 그러니까, 어. 제발 아, 나 이거 많이... 하나 이거 하나 시키는 게 나을지 아니요 언니 순살이 아, 순살이 진짜 순살 근데 이건 어? 하나이고 이건, 아. 이건 반이거든 이게 나을지 한 마리 아. 이거 반이 나을지 아니면 아그 이거 이거 하나 양념 하나 이렇게 시키는 게 나을지 다들 얼마나 배고파요? 아, 아 너무 그래.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겠는데 음. 그럼 이렇게 할게 그냥 아까 그걸로 이거 이렇게 네 네. 아, 근데 양념이 좀 맛있지 않아요? 아 근데 그게 그게 이렇게가 바뀐 게 없어. 아 그래. 그럼 오늘 어, 이거 찍어 먹으면 돼. 찍어 먹자 그리고 응. 소스 추가 뭐 이런 건나 아, 추가할게. 아나 전에 많이 먹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안 줘. 아 있네. 어? 내일 있잖아. 양념 한마리에 후라이드만 아 어때요? 아 없다. 좋아요. 아아 내일 있잖아. 내일 있잖아. 내일 이 있으니까 오늘 못 먹을 <웃음> <웃음> 내일은 없다. <웃음> <웃음> 내일 안 먹으면 되니까. <웃음> 내일 안 먹으면 된다. 치즈볼? 네, 비비큐 치즈볼이 있어요. 있어 있구나 있구나. 모듬으로 시. 언니 거. 근데 어 완전. 우리 그때 언니. 먹었던 거잖아 컴백쇼 때. 아와 어, 생각보다 그 초코나무 어, 진짜 맛있더라. 아 그래. 아, 그거 그냥 몰래? 초코 초코 찰떡꼬치 같아요. 생각났어. 먹어봐야 돼. 음. 이걸로. 아. 봐봐. 아까 네, 모듬볼? 그 모듬볼 그치? 아니면 그냥 그치? 이렇게 골라 그냥 모듬볼로 그래. 가자. 치즈볼 전문가. <봐봐>. 딱이어 오케이 모듬볼. 파이팅 먹었다 언니 진짜 멋있어 진짜 먹는거야? 근데 사실. 원래 먹을 때는 행복하게 먹어야 돼 맞아 내일 즐거워도 우리 시켰어요 시켰어요? 응 어. 오늘은 제발 그래. 취소 안했습니다 <웃음> 나 선생님한테 언젠가부터 그뭐 뭐 먹었는지 얘기 안해 <웃음> 저는 진짜 비밀이 있는데요 내 운동해야 음, 되는데 제 비밀이 있는데 뭐? 저는 그 헬스 가게 전날 많이 먹어요 <웃음> 거짓말은 아안 하기 위해서 당일날은 아 닭가슴살을 먹고 뭐 먹었어요? 닭가슴살이요 <웃음> <웃음> <웃음> 전날은 <웃음> 전날은 안 물어보시거든요 <웃음> 맞아 맞아 닭가슴살의 네, 현미바드 취소야 취소 <웃음> 어? 배달불가지요? 언니 멀리, 멀리 언니 멀리 간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일 가까운 걸로 했어 언니 주소 진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제일 가까운 데로 했어 봐봐 거리 있해 봐봐요 근데 벌써 우리 날이 아닌가 봐 거기 둘러 날이 봐. 아닌가 봐 가까운 먹지 말라는 건가? 진짜 거? 한 번... 번도 했는데 아 다른 데가 문을 닫았네 용산 전에 열공 아안 되잖아 근데 닭간색 소세지 아, 데워올까요? 데올까요 저희 아, 장하철에 쟁여놨는데 저희 엄청 많거든요 저번 주에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근데 사실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회 먹어보자 몇군 생각해보자. 아회 괜찮아. 시켰어요? 응. 아, 시켰어요? 아, 아, 어 시켰어요. 진짜요? 비비기 여기도 있는데. 아 쿠팡 있네. 이걸 눌러볼까? 눌러 줘 <웃음> 제가, 제가 살게 제가. 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야 아니야 아 <웃음> 저도 오늘 일부러 저 일부러 안 빨려 있어요. 아니 내가 <웃음> 굽네 치킨. 유진이는 이지리... <웃음> 진이는 영원한 다사삭입니다 유진이는 저는... <웃음> <웃음> 영원해 요 얘는 네. 진짜 진심이야. 맞아요. 근데 나 너랑 얘기한 이후로 한 번도 못 먹었기. 빠져서. <웃음> 내 앞머리 평생 이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진짜>. <웃음>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요. 아니 더 많이 넣으면 돼 언니? 언니 여기 눈썹 보이게 하면 더? 다음에는 어. 보이게? 네. 아세! 더 많은데 보이게. 봐봐요, 봐봐. 귀여울 것 같은데. 진짜 그러면은 진짜 열두 살 같아.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럼 이제 이걸 못하죠. <웃음> 아. <웃음> 왜 언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뭐있어 보이고 싶은데. 앞머리가 그렇게 귀여운데요? <웃음> 아, 그니까 네. 오늘 파노라마 하는데 아, 아, 잘안 됐어요. 때는... <웃음> 아니요, 뭐 했었어요? 안보거 같은 거야 어. 뭐 했었어요? 미안해서 화가 멋있어 <웃음> 앞머리가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확확 변할 지몰랐 변하지 어? 어? 변하지 하지 않지 않아? 어. 변하지 않지 않지 않아? 우리가 그때 한번 그거 얘기 n t i e Auntie, Auntie, a u n 지 않지 않 u n t i e 지않 n t i e a u n 않지 않 Auntie, a 않을 거라고 저는 변치 않지 않 u n t i e a 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e 치 u 치 t i e 않 u n t i e a u 요 변치 e Auntie, Auntie, Auntie, a u n 했어 어? 이거 일본 방송이다 그랬나? 아니야 주간 아이돌? 뭐지? 아, 아이돌로? 일본 방송 아닌데 이거? 어 이거 뭐지? 이거 없었어. 어, 아는 뭐, 사람? 이거 뭐였죠? 이거 일본? 일본 일본이었어요? 어 아니야 나야? 아니야. 일본 그거 아니야? 집부. 아 집부 뭐, 집부도 집북. 있고 많이 있어. 이거 뭐지? 신동가요. 아 신동. 신동가요 대박이야. 신동가요 왔다 왔다. 아신기하요와 이거를 다 기억하시는구나 이제. 대박이다 쇼쇼쇼 아,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부터인가요? 오른쪽부터인가요? 시작. 시작 다음 주도 기대아 쇼쇼쇼 <웃음> 안녕 너는 이렇게 밝게 하면 안돼 약간 절제해야 돼 다시 다시 맞아. 민주 언니 버전으로 아니요 시작. 시작 다음 주도 기대아 쇼쇼쇼 안녕 <웃음> 아니 이게 약간 좀 모르겠어요 민주, 다음 맞아. 주는 더 신나게 해볼게요. 아니에요, 언니 그런 절제된 게또아 이게 막상 <웃음> 가면 절제미. 절제미. 약간 생방이 생방의 묘미라니까요. 민주의 절제미. 거야. 언니는 진짜 긴장되겠다. 진짜 긴장돼요. 그니까 음. 분명 분명 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 있으면은 이걸 조금이라도 절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막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내가 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꾸 눈이 풀음으로 가고 풀음을 보고 있음에도 입이 꼬이고. 어려운 근데 막 선배님들 어렵지. 무대 소개하니까 아 맞아요 그 진짜 난, 떨려요 오, 난 진짜 떨릴 것 같아 진짜 떨려요 다른 분들 막 컴백하시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엄청 떨릴 거. 같아 그리고 아이즈 소개할 때도 되게 떨리는 거 알아요? 근데 근데, 근데 틀려도 어. 저희는 틀려도 괜찮아 저희는 틀려도 괜찮아요 아니, 뭐, 나 되게 잘 하고 싶은데 <웃음> 되게 길에 꽂히게 소개하고 싶은데 <웃음> 어, 긴장하면 잘 안되죠 너무 재밌어요 민주가 실수하면 귀엽다고요. <웃음> 재밌다니까요. <웃음> 실수하지 않겠어. 전도 엄청 요 그렇죠.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응? 꼭한 번씩 하는 거 같아. 응? 응? 응? 응. 어, 언니 거 해질 되게 좋다. 뭐같은왜 다르지? <웃음> 어, 와 지금 다르, 앞머리 봐봐요발기가 다르네. <웃음>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우와 어디 갔다 왔니? 대박. 어 머리 깨 좋다. 아, 그렇죠? 네. 어 오늘 세팅해서 그래요. 맞아요. 이거 세팅하는 날인 거 알죠? 머리 니 오늘 무대 하는데 제가 머리 치는 게 많잖아요, 제스처 어, 중에. 음. 머리가 없잖아요. 어. <웃음> 시퀀스 때 머리 없는 거를 미쳐요? 이제 미쳐요? 이제 미쳐요? 이, 미쳐요.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아. <웃음> 머리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응. 맞아 언니가 막 허공을 이렇게 타더라고잘 응. 봤습니다. 지금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좀쳐야될것 같아요. 지금요? 응. 언니 수치기 싫어서 붙임 말 안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붙이려면서 야 되니까. 아 붙일 거예요? 응. <웃음> 대박. 아예 익스텐션 하게. 저때는 많죠. Michelle. m 잘지 내니?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지금 몇 시죠? 시각 열한 사십 분. 여러분 안 자세요? 치킨이랑 회랑 그... 오징어 회랑 <웃음> 먹을 건데. 왜 <웃음> 아, 저? 근데 외주 내늘 월요일이면. 그러니까 출근이나 막 그런 거하잖아나 <웃음> 출근이나 그런. 거 그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등교. 등교를 아, 한다든지. 지금 출근을 한다든지. 동생도 계약한 거같던데1월3 1일이면 아직 본 방화가 안 하지 않았을까요? 어 학교 방학인가요? 여러분? 온라인 스쿨 하던데 음 Let's go. Let's go. School. School. 스쿨 스쿨 스쿨 스쿨 오케이? 자 먼저 방학이지 방학이에요? 아, 응. 아 그래요? 어내 학교 간다는 소리가 너 대학생은 방학이래요 아 근데 아까 개학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음. 아닌가? 음. 대학생만 방학인거 아니에요? 음. 내일 입시 지원 봐요 <웃음> 내일 진짜 계약이에요. 진짜? 진짜? 내일 계약. 오... <웃음> 내일 계약이야? <웃음> 졸업식 온라인으로 한대요 네? 진짜 너 속상했다. Wow, <웃음> 아, 네. <웃음> 업식다 다르구나 이렇게. 그러네다 다르네. 하긴 학교마다 막 온라인 스쿨 막 이런 거 하는 때가 <웃음> 달라서. 대학교 다녀보고 싶지 않네요. 다녀보고 싶어요. 음. 저는 MT가 너무. 다녀보고 싶어다녀오고 싶은데 진짜 막 주별 과제 전제 말로만 들었거든요. 음. 막 맨날 웹툰으로만 보고.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딱그 환상이 있죠. 저딱그 학교 진짜. 들어갔을 때는 초반에 데뷔 안 했을 때거든요. 음, 네. 학교 초반에 좀 다녔거든요. 음. 근데 재밌었어요. 학교 생활 재밌었죠. 주별 과제하면 우리는 음. 어떤 스타일일까요? 음.. 준비것같은 원래 <웃음> 어떤 스타일일까요? 언니는 약간 좀 리더 스타일? 어, 약간 약간 조장? 같아. 조장 스타일? 추진력이.. 언니는 진짜 추진력이 대박이 어, 추진력이 대박이네.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언니는 한다고 마음먹으면 어, 하잖아요 응. 하면은 아. 그냥 마음먹으면 바로, 바로 그냥 바로 바로 음. 할게 어, 바로 시작해 맞아요 할게요 해보려고 하 다음날 어, 하면 <웃음> 진짜 어? 만들어갈까 좋은 거 만들고 있어. 언니 내 이미 예약해 놨어. 맞아. 언니 진짜 가요. 별과저 아. <웃음> 얼굴 얼굴 오동통하게 살 올라왔단 말이에요. 언니 어디가 오동통해요? 오동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동통의 의미를 오동통. 모르네요. <웃음> 근데 좀아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행복해 보여요. <웃음> <웃음> 어 행복해 보여요. 좋아 먹어봐. 좋아 보여. 좋아요, 전 좋아요. 자꾸 얼굴살 빠졌는데 지금 얼굴 사람이 딱 좋아. 좋아 좋아 보여. 어살 때문에. 오, 거꾸로 에이, 입었냐고 거꾸로 <웃음> 아닌데? 부인회가 아니에요, 부인회. 부인인데 답답해 보인가? <웃음> 한상 캠퍼스 갔다 왔잖아. 맞다.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캠퍼스 갔다 다녀왔잖아요. 갔다 <웃음> 갔다 갔다 아, 갔다 오케이 오케이. 갔다 왔다. 갔다 갔다 비니 댄스! 이거 안무가 진짜. 어려웠잖아. 와, 와, 안무 진짜. 이거 진짜. 진짜. 거 진짜. 진짜. 이거 많이없었잖이요 맞아요, 이이게 환동 예, 끝거고 끝나고 바로 바로 했나? 그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리거리 아 맞아 아 맞아 생일이었어. 나 검정 머리였어 아, 저도 머리가 그 그때쯤에 아, 그, 그, 그쯤이그 예나 언니 생일 축하해 줬잖아요 그 TV 찍는 날아 아, 아, 아, 맞다 아, 아, 아 날. 그, 그, 날날 맞다 날 찍었지 아, 그래서 아, 저희가 촬영 현장에서 하루에 찍었나 하루만에 하루 하루 하루 찍었어요. 찍었어요 거의 이렇게 새벽부터 새벽까지 해가지고 음. 딱 하루에서 끝내고 끝내고 맞아 맞아 우리 우리 막 올라가서 찍었잖아 이제 그 밀어볼 밀어볼 그, 올라간 거, 완전 올라간 거 원형이었죠. 언니 아, 원형이 완전 위에서. 여기 위에서. 맞아, 맞아, 맞아. 헬멜라. 음, 와, 와 되게 재밌겠다 그 안무가 너무 중독성 있지 않아요? 안무가 좋았어. 음, 처음에 근데 진짜 현장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너무, 어려워서. 진짜 너무 어려웠어, 어려웠어. 근데 제가 디디댄스 때 빠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맨 우리 처음에 맞아 우리 맞아요. 둘이 많이 빠졌네요 처음에 우리 다 같이 안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뭐 뭐 이거 손님 아 바늘 가르고 네 바늘 가르고 나 진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아, 네. 아, 맞아 맞아 여기 진짜 시에 히 했는데 안 근데 빠져요 어. 그래서 아 진짜? <웃음> 좋은데 아쉽다 아 <쉽다>. 좋은데 아쉬워 <웃음> 미리 알았더라면 <웃음> 아 <웃음> 그랬죠 미리 알았더라면 <웃음> <웃음> 완전 어려워 이거 이 디테일이 있다고요 싹도 맞아 팀원이라고요 아, 맞아 맞아 쌈 자르면 나를 면 이거라고요 탱마할 탱마할 마 저희가 인어수가 많다 보니까 진 곡마다 약간 많이 쉬는 멤버가 있고 오, 어마, 그 맞아. 곡마다 유난히 많이 들어가는 멤버가 아고 맞아 맞아, 그 맞아 맞아 맞아 그 동선이 한번안 들어가면 그 곡은 계속 안 어, 들어가요 어, 맞아 맞아 맞아 피에스타가 힘들었죠 저는 아 맞아 다 한명 다있을거예요 아마 피에스타 우리 처음 배웠을때 진짜 힘들어 와난 진짜 못썼어 그때, 아, 그때 진짜 허벅지 아프지 않았나 다음날에 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막, 아, 몸에 아, 알베게 썼어 음. 진짜 알베게 썼어 음. 저제 댓글에 무슨 제 댓글에 조리 자격증을 따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저 요리를 잘하고 싶어 아, 요리하이갑 음. 왜냐면 저녁에는 요즘에 저녁에는 막 로제떡볶이, 마라탕 이런 자극적인 게 엄청 땡기거든요. 어. 근데 음. 아침에 일어나면 집밥이 먹고 싶어요. 어, 그냥 뭐 집밥, 뭐 한식이 먹고 싶은데 결국 배달을 시키면 좀 자극적인 맞아, 맞아. 한식이 오잖아요. 근데 응. 응. 샐러드도 간이 되게 많이 맞아요.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음. 내가 요리를 할수있으면 일단 음. 내가 뭐 넣는지 아니까. 맞아. 좀 근데 버섯만 않을까. 구워 먹어도 약간 행복하잖맞아요아 버섯 음. 차라리 음. 좀 샐러드 먹고 샐러드가 좀 짜면 약간 좀 흑이버섯 음, <웃음> 어, 그래서 오, 맛있지. 맞아. 제가 지금 토띠아 만들었어요. 토띠아 만들어요. 아 토띠아 아,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이렇게 싸서 아, 그 음, 그런 거 완전 있었죠. 네, 저도 오늘 토띠아 만들었어요. 한번한번 감자. 나코랑 같이 아까 토띠아 만들었어. 요 언니가 모브색이 떠나. 언니가 개전하는 거 게임이에요? <웃음> g a m 요 is a game. g 게임. e is a game. g 나 m e is a game. Game is a game. Game 나물 a game. Game is a game. g 아 m 제 is a g a 요 e g 나물 맛있죠. a g a 요 e Game i 나물. game. Game i 이오 game. g a m 나물 콩나물 이아니생더 아, 아, <웃음> 아, 얇고 더그 어, 머리가 더 작고 얇고 아 마라마라마라마라래. 마라, 마라탕. 마라 마라 먹... 마라마라마라마마라 마라탕에 마라 마라 추가해서 마라 마라 먹는. 마라 마라 있어 그런 거? 네, 저 진짜 좋아 에이? 제가 어렸을 때비빔밥을 네. 이런 거였더라. 그 숙주. 숙주. 그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였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무슨 약간 뭐 학원 대신에 무슨 뭐 약간 막 DIY같은 거 한.. 물론 아무튼 그런 센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를 갔었는데 아, 거기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 급식처럼 에이, 나오는데 어, 이거, 이거. 방학 때 숙주나물 거기가서 숙주나물, 숙주나물 맛집이었던 응.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짜 감동을 응, 먹어서 응, 응. 제육볶음, 응. 응. 제육볶음 응. 이런 게 있었는데도 응, 숙주나물을 숙주나물 진짜 말랐습니다. 한 여덟 번을 계속 갖다 먹었어요. 밥이랑 그래서 응. 선생님이 막저를 칭찬했어요. 어 야채도 잘 먹는다고 아.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숙주나물을 더 좋아하게 된거 야채 잘먹어도이렇나 아니요, 그건 저 야채 싫어하잖아요. 닭발에 있는 저는 진짜 파프리카 싫어했어. 우유 아, 진짜? 파프리카 우유는 조금 흰 우유는 안 좋아했어요. 저는 오, 이제 와서 좀 바,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좋아했지. 아, 진짜? 음, 흰 우유 완전 싫었어요. 이거 뭐다 거짓말이야. 큰 어. 그, 그, 그 사람은 큰 건가? 네, 저 그거 봤어요. 완전 유전이래요. 후천적인 아. 음. 영향 뭔가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크신가? 좀 크신 편이... 신 편이시긴 하지. 네, 막 아무, 네,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 키인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맞요 완전 유전이래요. 유전이 약간 아... 영향이 크대요. 난 어릴 때흰 우유를 못 먹었어. 나도 나 초코우유 아니면 안 먹었어. 어. 저도 응. 맨날 그 맞아, 빨대 뭔지 알아요? 알아요. 초코 각각, 안에 들어있는 빨그 학교 맨날 와, 들고 네. 다녔어. 네. 어? 왜 그런 거 있어? 그거 제땡그 빨대 정말. 안에 음. 초코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그아 빨아보면은. 음. 마시면 그러면 물도 그렇게 마시면, 그냥. 초코물? 초코 그거는 조금. <웃음> <웃음> 옛날에 <웃음> 학교에서. 옛날에 <웃음> 학교에서 막, 이제 우유를 이제 상자로 갖다 주면, 이렇게 우유를 무조건 마셔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우유 무조건 마셔야 되잖아요. 맞아이게 칸수로 코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거 초코우유로 바꿀 수 있지 않았어요? 요즘은 그렇대요. 요우유로먹었어요 네, <웃음> <먹었어, 그래서. 웃음> 진짜로요? <웃음> <웃음> 나도 <웃음> 아니었는데? 근데 이다 마시고, 또. 안 마시는 사람들 있어서 접어서 노라고 한단 말이야. 접어서. 음 맞아. 먹는 아 사람 이게 다꽉정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마시고 접어서 봐. 막, <웃음> 막 맞아, 선택도 맞아. 못 하겠어. 그냥 무조건 필수였어. 응. 음,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 빨대가 진짜 맨날 들고 다녔어요. 음. 맞아. 이그 빨대 많이 들죠, 아, 들고. 아 진짜. 난 빨대. 제티. 제티 제티도 아, 많았죠. 제티. 제티 맨날 두개 좀만 넣어달라고두개 타오메스 왔어. 두개 해야 돼요. 두개 해야 돼. 한 개는 조금. 거의 다. 솔직히 타먹어 비전이 있다 내가 봤는데 진짜 거의, 있는 것 같아. 거의 진짜 거의 있을거예요저 교정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웃음> 와 진짜? 와우! 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언제부터 했어? 요 저... 음... 마이리티 텔레비전 할 때쯤이었으니까 아... 뷰어 했 <웃음> 그쯤. 그쯤? 어, 맞지? 맞지? 어, 최원이 배 속에서 고르륵 소리 나요. <웃음> 어? 고르륵? 오빠, 아 어. 많이 먹어 뭐 해야. 뭐야? 성공이지나 <웃음> 응? 응. 응. 응. 운동을 하는데 슬럼프가 온대요. 그래서 그만해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당연히 계속 해야죠. 응. 응. 왜요? 야, 근데 막 있잖아요. 직업 운동 직업으로 운, 운동을 말씀하시는 거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음, 포기란 없다 우리 친구 <웃음> 극복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힘들 때는 쉬고 다시 또 일어나서 열심히 했어요잘 쉬는 좋겠어요. 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좀 쉬었다 해도 돼요 제가 잘못 쉬거든요 달리기 게 진짜 <웃음> 중요해요 <진짜야. 웃음> 그냥 네, 쉬는 방금 민주가 알려줬는데 어 어떻게? 해? 제가 뭐라고 알려줬죠? 진짜 쉬어야 된다고 언니 아무것도 아, 하지 말고 가만히 아, 있어라 맞아요, 맞아요. 제가 가만히 잘못 있잖아요 언니 저 진짜 쉴때는 그냥 진짜 누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맞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엄청 바쁘다가 갑자기 쉬는 그 기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 그래가지고 운동을 뭔가, 하든가 맞아, 맞아, 맞아. 그뭐 레슨을 뭔가 받든가 뭔가 뭔가 뭐. 제가 맞아, 맞아, 뭔가를 해야 돼요. 스케줄 고을때 무조건 아, 레슨 2개 그래도 레슨을 응. 그냥 잡아요. 아, 뭔가 있어야 돼. 일단 레슨이 아침에 있어야 일어나. 어, 시간이. 아, 아까랑 너무 무기력해. 어, 그리고 그래, 뭔가 아깝잖아요 시간 너무 아까워. 특히 우리는 어. 하면 할수록 보이잖아요. 맞아, 맞아 만약에 우리가 연습을 해. 그러면 다음 연습 때, 다음 무대 때 보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지났을 때 아깝다고 느끼는 거. 맞아요. 뭐 그래서. 스케줄 하면 워낙 아침 막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이니까 맞아, 맞아. 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누워있는 그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 맞아 한참 바쁘다가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아 수능 끝나면 딱그 기분이래요 아 진짜 그렇겠다 음. 그러겠다 미사, 우리 약간 시상식 끝나그 느낌일까? 그렇겠네 하긴 수능할때는 엄청 열심히 맞아. 다들 하시니까 그게 끝나면 좀 그렇겠네 제 친구들이 어느새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웃음> 와! 그치, 제 친구들 진짜 많이 했구더라고. 컸다 그니까요 처음 봤을 때 컸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잖아 진짜 중학생이었어 대박이죠 그때 예전에 고등학교 놀러 갔었잖아요 저희. 맞아요 <웃음> 입학할 때아이즈원 쳤때 대박이다 그때 우리 꽃 만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대박이다 이제 입학요 그렇죠. 입학이었죠 음. 아 유진아도 진짜 많이 맨날 언니가 졸업식 가자고 야 유진이 졸업식 가야지 <웃음> 유진이, 입학 유진이 입학 때 먹었던 그 크림새우가 잊혀진 거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와, 진짜 인생 크림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다 먹는 걸로 통하니 응. 그니까 러 우리는 아, 결국 어, 왜또 먹는, 먹는 걸로 끝났지 <웃음> 나 대학교 졸업식도 올 거야? 아니, 가야 먼저, 가야죠 저희, 가야죠 나 가야 아마 서른 넘을 것 같아 어? <웃음> <웃음> 그럼 네, 갈게요 그, 저희는 가야 가야 언제든 갈게요. 가죠 음. 그래, 가야 그쯤 가야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아 어, 그러네 그걸 그쵸? 위해서 그러는 걸로 음. 어. 진짜 시간 좀 빠르다 아 맞다 민주랑 학교 같이 다녔어? 그쵸 음. 그쵸, 그쵸. 유시, 음. 어 <웃음> 맞아요 그러네 유진이랑 매점 밥 먹은 거 아직도 기억나요 맞아 저 어, 최근 그 이름이 이름이 기억났잖아요 마스타 근그 아, 그러니까 이름이 맞아. 진짜 마스타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진짜, 진짜 그 끝나고 같이 그 먹는 그 느낌 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원래, 원래... 맨날 혼자 퇴근해서 맞아, 맞아. 혼자 하교하는 거거든 그리고 매점에서 먹는 빵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때 진짜 음... 맛있어 그때 진짜 음... 맛있어 그때 유진이랑 그 전자레인지에 빵빵하게 데워서 그 내려가는데 음... 내가 기분이 좋았어 그 햄버거 그 있는데 음... 그거요 마스타 이름이 바뀌었구나. 치즈 브레드? 아니야. 아마 똑같을텐데 뭐지? 햄버거 뭐야? 어, 야, 그 고로케 뭐야? 고로케 모양 아니야, 진짜 햄버거 모 아, 그래요. 모양이었어. 음. 그래도 이거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치아바타. 아니야. 아 다른 건가 보다. 음. 난 만두 많이 먹었어. 만두? 만두 땡겼어? 네, 만두 팔았어요. 아, 만두 대박이야. 여섯 개 똥똥똥. 우리 학교는 탄산 안 팔고 나랑도 사이가 타지 마. 원래 탄산은 음, 안팔 탄산은 안 팔았어요, 저금전그 음. 망고 주스 있거든요. 대문땡이 나온 거. 그거 진 땡땡 잘한다, 땡땡. 그러니까요. 뭐할 때마다 땡땡 친 잘한다. 자세히 알 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제일 맛있었요보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나는 맞아. 매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톡토레>? 아. 편의점도 함께 인구조통 있더라고. 맞아. 부러웠어. 일본 막 방송하러 가면 방송국에도 편의점 이 있잖아요. 음. 맞아요. 아 맞아, 맞죠? 맞아. 그래서 막 되게 엄청 맨날 먹으러 가. 아, 맞아. <웃음> 자판기 맨날 그면서 막. 제가 그. 일본 편의점에서 저희가 그 오뎅 그 유부 안에 못찌 들어 있는 거 음. 팔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인터넷 주문해서 시켜서 해먹었거든요. 오뎅이라그 정도야?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그니까 이거 나쿠네 어머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치맛있어. 코폴리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고마이다. 고마워. 거 뭔가. 고마워. 거 아리가도 잘 와. 이거 정말 아리가도 맛 부드러워. 감사합니다 감나합니다마마마 나이마. 나이마. 나이마. 습니다 나이마. 나이마. 나마 나이마. 나이마. 나이마. 이마마 나이마. 요이월이이 이달에도 행복하세 e I'm not sure. 요 m not sure. 함께 not sure. I'm not sure. I'm n 니 t sure. I'm not s u r 어. I'm not s u r 아 I'm 아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이 I'm n 케이스 샀어, 귀엽죠? 귀여워. 귀여워요, 스마일, 귀여워요. 언니 내일 안티 파요. 짜잔, 번짝 번쩍. 가오가오. 가오가오 댄스. 아, 네제고그니까 언니 엄청 길었더라고 엄청 <웃음> <웃음> 아니 희짱이 나한테 저번에 연습할 어? 때 언니 손톱 어떻게 길렀어요 이랬는데 <웃음> 음. 어느 날희짱 손톱 보니까 엄청 긴 거야 아, <웃음> 아니,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완전 신기해 손톱 연장한 거 어, 아니죠? 연장 안 했어요 와왜 이렇게 길어졌니 아 손톱이 엄청 약해졌어요 <웃음> 말랑말랑해요 지금 손톱이 어, 그러네 어떠 <웃음> 상했나 봐요 <웃음> 아 네. 네. <좀> <웃음> 무서워 그래서 모카라 아, 할때 아, 잘못하면 부러져요 이거, 이거 와 진짜 안 불편해 안 불편해 불좀 아, 자르고 갑자기 네. 무뭐할때 불편해? 어, 뭐 불편해? 아니 아니. 손톱. 어, 손톱. 아, 손톱. 손톱. 다 불편해. 아 진짜. 아나 렌즈 끼일 때가 제일 불편해서 빌렸 끼일 때는 괜찮았는데 너무 아파요. 도 약간 손을 여기로 빼야 돼. 네 여기로. 맞아 손으로 렌즈를 못 빼겠잖아. 나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라시그랬죠? 나 렌즈 빼려고 그래서 손도 잘랐어. 손도 잘랐다고? 손톱 잘랐어. 그 답답해가지고 젤리이 있는데 그냥 잘랐어. 내집 아 빼려고. <웃음> 난 우리 못하고 아 있겠어. 응? 응? 응? 응? 근데 언니는 계속 했는데 괜찮아요. 그니까 러 언니 손톱이 진짜 가위 얇아 쉴 틈을 주세요. 쉴 틈을. 근데 이게 쉬면 바로 뚝 잘려. 너무 얇아져서. 아 그래요? 항상 그거라도 그러니까 얇은 투명이라도 발라놔야 돼. 아, 완전 짧게 언니 해봐봐요. 나 원래 옛날에 진짜 짧았죠?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언니 진짜 짧았어요. 손톱 많이 못 길렀. 언니 진짜 짧았어. 그러니까 여사각구로 안안 나왔어 손톱이. 에?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잘못 길렸는데 내일 한달 뜯었어요. 그건 아닌가? 손으로 이렇게. 아 맞아, 언니, 이렇게. 나쁜 스나 나 지금 발톱은못 길러. 발톱 은어못 길. 뭐예요? 어? 언니 안 왜요? 아파요? 오늘 짧게 잘라요? 자르고 <웃음> 싶어져. 피날 것 같아. 이 밖으로 살살 밖으로 발트를 키워도 되는데. 편하죠. 근데 짧게 자르면 <웃음> 아프지 않아요? 응. 좀이정도만 하자 타... 남겨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웃음> <웃음> 그랬 진짜요? <웃음> 진짜. <아프고> 근데 근데 <웃음> <내, 웃음> 이거 하고 길고 싶어. 그래서 내일 받으려 갔다 패드 이거 받으려고. 근데 이건 너무 작아서 <웃음> 저좀 길어라 해서. 진짜요? <웃음> 음. 그래요. 마지막에 언제 시웠어요? 쉰 적은 없었어 어? 투명으로 꼭 발라놓긴 해, 쉴 때도 근데 아. 나 그러니까 최근에는 안 쉬었던 것 같아 계속 한것 음. 같아 아 그래요? 쉬다가 내가 근데 좀 많이 잘랐어 짧았, 짧았, 응, 음. 그런 것 같아 짧아졌지 좀 쉬어줘야겠어 언니도 손도 길다 근데? 응? 그냥 몰래 <웃음> <그냥. 웃음> 캐리미엔베이나 오셔널드 가면 있는 바다 먼저 <웃음> <웃음> 미끄러지 마 <웃음> 거기서 넘어지면 진짜 빠진 것 같아 <웃음> 미끄러지 마다 <웃음> 풀이 어, 들어가요. 약간 모래 약간 이런 느낌이다. 맞아. ASMR 진단이 풀려서 그런가? <웃음> 눈이 감겨요. 저거 예나 모자야? 좀 파랑색, 분홍색, 노랑색 섞여있는 거? 뭐야? 예전에 아, 내가 썼던 거 아, 같은데? 아 진짜? 신기하다. 뭐, 힙한 무슨 컨셉으로 승리할지. 제... 신기하다. 진짜 특이한 거 많아. 저는 사실 지금 좀 졸린 것 같아요 <웃음> 어? 저도 사실 어? 안 먹고 자게? 사실 들어오자마자 달려고 했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머나 어머나 아, 한거 아, 없어 맛있게 먹으면 되지 <웃음> 미즈원 네. 괜찮아요? 가지마 미즈원 괜찮냐고 어, 어! 어! 어! 여기 야. 여기 앉아있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아 와. 여기 앉아 채아안되요래안되요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가-지-몸- <웃음> 제가 잘못 했어 이걸 댓글 봐야지 사실 위주원도 졸릴걸? 아 그러니까. 근데 내일 월요일이라서 여러분들도 일찍 자야 돼요 어? 슬슬. 아... 밑밥, 밑밥, 언니가. 니 그럼... 근데... <웃음> 언니가 밑밥이에요. 아니야. 나 아직 그렇게 뭐라고 해놓고? 아니야. 언니 좋네. 나, 나 완전 나 완전 간겨요. 밥 먹고 자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먹고 자야죠. 먹고 자야죠. 자는... 원래 같은 먹고 자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같여면 오자마자 잠들 보내고. 얘다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에 <웃음> 둘이 자요 아그 고등학생이 심야방송을 하면 안된다고요? <웃음> <웃음> 어 아니 고등학생이 12시 넘어서는 안된다고요? 미진이 아저 고등학생이죠? 네! <웃음> 어휴 난 우리 앙고디 나도 고등학생 일 때가 있었던. 고등학생 언제 쪽이냐? 와저 아이던 데뷔할 때 그래도 18살이었네요. <웃음> 진짜 어렵구나. 응. 언니도 18살이었어요? 어. 오늘 <웃음> 언제 24살 되냐? 어엿한 성인 되었습니다나 24살이 되면은 저는 지금 22. 조안이 테니스 조안아. 나이틴 진짜 손 하나야? 얘가 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도 안돼요 a s 아 언니 손가락 모으니까 진짜 졸려. 예? 네? 아저손 진짜 크죠? 내가 더데 나라 내가 진짜 작거든 진짜. 오. 오 우리 약간 좀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좀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어, 해보자. 이렇게 해서. 멋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 이 아니 야,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어떻게 만들 수있요 동그랗게. 어어 왔다. 어! 응. 응? 어느 쪽인가? 회인가? 치킨인가? 응.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떼서 하는게 하나 않아요, 하나 둘셋 언니 어, 그거 버튼으로 해야돼 네감사봐니 음빠 음빠에요 시작 음빠 음빠 음, 음, 아, 이거 약간 만개 같다 아, 만개, 만개 어 이거 트레 만아 네. 이거 만개 뭔가 이거 나도만개멤거나 만개, 만개, 나 만개 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 뭔가 이거 하나 저예요. 이거 만개. 뭐, 뭐, 호텔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을 정상요 이거 요 이거 좀 이렇게 내려줘야 이렇게 손멤버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였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요? 안에 사코거이가 앉아서 이렇게 했어. 이거 할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될 거. 내가 할까? 그 하나, 둘, 셋, 넷 만개. 뭐였나? 이런 거 이런 거만개 g 서 m a 응까 a m 하 n g a Manga, Manga, m 징 n g a m a n 징 a m a n 회가 왔으니. 아니 m a n 거기 앉을 거야? 네. 가족 사진? 우리 은비 언니 은비 언니 느낌으로 가족 사진. 어, 하나, 둘, 쵸, 하나, 둘, 셋. 뱅. 아 못하겠다. 히트 면이 느낌 히트 면이 느낌. 아이 아니? 투면 느낌 알겠어. 하나, 둘, 셋, 뿅. 뿅. 뿅. 뭐야? 허민 느낌 아니야? 아니에요. 괜주아 음식 왔어요괜가아요괜아요아하는찮아이 진짜?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요 괜찮아요. 요요요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괜찮아아요괜좋아하는데아요짜아 이거 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와. 우와 우리 이제 가야돼? 해가 왔으니 먹으 가야돼 안 먹으러 가야 돼, 아, 돼. 아, 돼. 어, 오우 좋지 우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맛있어? 먹을게요 안녕 오지원 오늘 고마웠어요 잘 자요 <웃음> 잘 자요 우리는 해 먹고 빨리 잘게요 네. 여러분도 빨리 자요. 다음 주도 우리 화이팅해 봅시다. 아 이번 주도. 빠이빠이. Thank you. Thank you.